하이 페퍼 프렌디 <웃음> <웃음> <웃음> 음. 아피나해아 여쭤볼 거 있어서 그런데 시간 되실 때 전화 한 번만 달라고. 브랜디 페퍼 하이네거든요. 간단하게 여쭤볼 거라서 네. 네. 네. 음. 네. 아, 네. 네. 아이가 그 며느리 발톱이 어 완전 부러져 이렇게 부러져서 반쪽이 갈라졌는데 이렇게 밑에.. 되지 뭐. 아 이거 근데.. 피나요? 이게 저희가 건들면 피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자르고 지혈하면 돼아 이거 이렇게 짧은데 지혈해요? 짧은 상태로? 아니, 아 그니까 그냥 어. 데려갈거야 지금 그냥? 응, 빨리 와요. 네.. 아 어디야? 야야야 이리 이리 <목소리> <목소리> 하이 이리와 야야 이리와 여기가 봐도 안가? 가자 가자 하이. 하이, 들어가 하이. 앉아 하이 앉아 앉아봐 앉아봐 <목소리> 아유, 짜증나 가자 가자 기다려 그럼, 알았어 기다려, 그럼, 기다려. 어서, 조금 기다려요 <목소리> 하야갈 거야. 아니 아팠어. 아야, 아, 아팠어. 아 아팠어. 아야, 아안 돼. 하지 마. 안 된다고. 하이 안야 저희 예상 예상이 습았습다뜯어뜯죠놨죠 아니, 애매하게 부러졌다는 거야. 어, 어떡하지, 그럼? 어, 이거 그냥 잘라야 될것 같아. 아, 그래? 아, 아프다고. 또... 어, 그니까, 나도 지금. 어. 한숨 잘랐어? 어, 그래. 아니, 하이 자? 그래, 그래. 아니, 그냥 잘랐는데. 막, 근데 그 자르기 전에 너무 내가 숨이 막히는 거야. <웃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데 이제. 근데 이제. 나 손밖에 안자는 것도 생각 자르는데, 그냥 이게 팍! 자르는 거야. 완전 그냥. 근데 딱 자를 때 하이가, 어! 아, 막 이래! 왔어, 쟤. 쟤 자존감 되게 아픈 거야. <웃음> 산책 나왔는데 엄마를 저기 만났습니다. 브랜디랑 놀고 있어요. <웃음> 제가 가면은 브랜디가 흥분하기 때문에 엄마랑 잘 놀고 있네요. 회포가 봤나? 일로 오세요. 가자! 하이는 <웃음> 다리 지금 괜찮아? 앉아. 옳지. 나 봐요. 어? 귀엽다 <웃음> <웃음> <지겹다>, 귀여워. <지겨워. 웃음> 건너편 공이 너무 부러워